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우선 화면에 있는 쿠폰번호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상자 열0묶음짜리 한개가 들어있는 쿠폰입니다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새로운 패키지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왼쪽에 트리체명품과 주리의 반지위크 그리고 3플러스1 패키지들 이렇게 새롭게 생겼고요 어, 기존에 여기 행운 티켓 교환소는 계속 열려있네요 저번주 패키지에 샀던 그 티켓이죠 자 주류의 반지위크 이번에도 또 반지위크 시즌이 왔습니다 자 패키지는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개수를 보니까 저번에 나왔던 그 개수랑 같은 가격과 어, 증표도 개수가 또 같고요 보니까 잼으로 구매 가능한 것도 약간 좀 비슷한 수치로 있습니다 저번 반지위크랑 별로 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네요 예전이 증표 한 개는 이렇게 골드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증표 한 개로 여기 폭죽 누르셔서 여기 바로 뜨죠? 느낌표 10개짜리 이거 아마 2강짜리 겁니다 2강짜리 반지 10개를 또 이렇게 300만 골드로 구매 가능하고요 이번 패키지 역시 전부 다 전부 다 달성해야지 0강짜리 0강짜리 어... 영웅 반지를 50개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리첸 명품관.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패키지들로 바뀌었고요. 일다 트리첸의 보물 상자. 요건 이제 매일매일 뭐 아이템 주는 상자들인데, 구성품을 보시면은, 추적자의 수호인장 5개, 바트라이시만 5개, 탄미의 강의석 100개, 행운의 골드 상자 3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일매일 트리챔 보물 상자는 총 7개 받게 되고요. 일주일 동안 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매일 여기 적힌 개수만큼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일단 추적자의 수호 인장이랑 바트라시만 때문이라도 5개짜리 매일매일 주는 거니까 꽤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번에 영웅 수집의 증표가 새롭게 추가되었죠. 그 영웅 수집의 증표 100개짜리와 희귀 수집의 증표 150개짜리 그 다음에 탐미, 상념, 각인석 들어있습니다. 계정구매 3회 구매가 가능하고요. 33,000원에 100개씩 가져가는 겁니다. 현재 100개면은 수집에 영웅장비 들어가셔서 지금 9강짜리가 45개씩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6강, 7강, 9강까지는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다 완성되고 하나씩 모자른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조금 아까워 보여요 저걸 다 쓰기에는 자 수집의 증표 아, 딱 100개네요 딱 100개 1 0 0개에 10강짜리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 세번 구배니까 아딱 파츠 파츠 3개밖에 넣을 수가 없게 되겠네요 또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거는 올인원 선택 소환 패키지 55,000원짜리 패키지고요 찬란한 동료계약서 50개, 상급 눈부신 탈것 소환 50개 그 다음에 희귀 올인원 선택 소환 10개 그 다음에 탐미, 상념각인석들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 여기서 또 새로운 거는 이제 희귀 올인원 선택 소환 문제는 일단 희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완성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중복으로 다 받으셔서 영웅 도전하는 게 낫겠죠 이 희귀 올인원은 탈것 소환수, 동료 전부 다 선택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셨거나 좀 부족하신 분들은 동료 쪽이나 그런 쪽에 희귀선택으로 다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찬란한 동료 어, 이건 이제 다 아시겠죠? 일반부터 신화까지 나오는 동료 계약서고요. 상급 눈부신 탈것은 고급부터입니다. 고급부터 영웅까지 나오는 탈것 소환입니다. 그래서 조금 100개짜리가 아니고 50개 50개 나눠져서 좀더 가격이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탈것 소환수, 동료, 요렇게 하나로 몰빵된 거 사는 게 개인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요건 이제 희귀 소환수, 뭐, 동료, 탈 것, 이거 컬렉션 안 되이신 분들, 혹은 이제 한 방에 신화 동료 누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웅 스킬 올인 패키지입니다. 영웅 스킬 선택 상자가 15개 들어있고, 탄미의 강의석은 500개, 상념의 강의석 1000개가 들어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계속 선택 상자 뭐 이렇게 3개씩 팔았거든요. 어, 이번에 확실하게 개수가 많습니다 15개 15개에 5 5 0 0원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나온 영웅 스킬 패키지 치고는 가격이 싼 편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패키지가 또 나왔습니다 3 플러스 1 패키지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 저번에 나왔던 패키지랑 똑같이 다 여기 티켓이 있습니다 티켓 만원에 한 개꼴로 티켓을 가지고 있고요또이 티켓들로 티켓 교환소에서 또 이렇게 확정으로 하나씩 얻는게 가능합니다 자3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첫번째는 영웅 스킬 교본 여기 보니까 영웅 스킬 3개를 가져가고 추가로 눈부신 스킬 교본 상자 10개짜리를 받습니다 눈부신 스킬 교본은 일반부터 영웅까지 랜덤으로 나오는 스킬 교본 상자고요그 다음에 탄미의 강석 150개로 가져가네요 그 다음은 찬란한 동료 패키지 여기서는 찬란한 동료 계약서 30개에 추가로 어 뭐야 추가로 가져가는 게 없네 탄미의 각인서 150개 뭐 희귀 수집 어 플러스 1이니까 찰나한 동료계약서 주고 또 하나 뭐 주는 거 아니야? 요건 좀 명칭과 느낌이 다르네요 그 다음 것도 3 플러스 1 이제 상급 눈부신 소환인데 상급 눈부신 탈구 소환 25개입니다 아니 대체 플러스 1은 어디야? 뭐가 플러스 1인거야? 그 다음 것들도 이제 각성의 파편은? 각성의 파편 선택 상자 30개 어그 다음에 탄비의 각인서 또 골드 상자도 아 골드 상자는 기본 3천골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골 행운의 골드 상자 10개를 줍니다 그래 요거는 딱3 플러스 1 맞네 골드랑 스킬만 3플러스 1이라는 이름에 맞게 패키지가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 티켓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명칭 잘못 지은것 같아요 플러스 1 치고는 아 애매한데 자 이번에도 티켓 하나짜리로 행운상자 묶음 한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저번에 했던 그 행운상자랑 똑같고요 어차피 여기서는 5든 주문서 이상 여기 거 이상으로 떠야 이득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 티켓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음.. 요거 느낌은 여기 있는 계정 한정을다 사지 않는 이상 크게 효율을 못볼것같습니다그 외에는 한방딱한번 사서 한 방에 뜨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하나씩 구매하는 거 말고는 다 사는 게 아마 효율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상점에 있었던 스노우펜 교환 상점 요거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 패치 때 사라지니까 요 남아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것들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미리 보기 봤을 때 지역 수집 대체가 생겼었죠? 똥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비텐 화상쪽안 들어다 보니까 이렇게 5강짜리, 5강짜리, 6강 뭐 7강 안돼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대체 대체를 통해서 위에 있는 미톤 초원 뭐 이렇게 밑에 적혀 있죠 여기 리스트들 여기 리스트에 적혀 있는 거 5강짜리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로 노는 구간이 이제 밑돈 초원 쪽이니까 나중에 낙엽의 문양 뭐 요런 거 여러 가지 생길 때 5강짜리로 또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겠네요. 아마 개수로 따지면은 헤렌디아, 헤렌디아 봉인함으로 5강 찍어서 넣는 게 아마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물보라에서는 똑같이 여기선 나태의 봉인함이 들어가네요. 다들 아마 이제 가격이 뭐 어떻게 변경될 거다. 뭐잼버리가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이 밑에 지역 것들은 이제 효율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여기가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고 위에 거 위에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 같죠? 이제 위에 거로 밑에 거싹다 수집이 가능하니까 아마 위에 지역, 지역 전용 수집템들 요거를 구하셔서 고강 찍고 파는 게 아마 이득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와, 요거는 위에 지역 7강? 와, 이거 7강 가능한가? 가격 엄청 비싸지겠는데 7강은 확실히 요거 초록 색깔 이 비텐 허상 쪽은 뭐갈 일이 전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겠죠 저는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 됩니다 위에 지요자 매지션 캐릭터가 빙하 충격이 이번에 바뀌게 되었죠 자 여기 바뀌게 된 새로운 특화가 있습니다 마력 보호 5초간 자신의 방어력 6% 증가로 바뀌었네요 어제 예상과 달리 방어력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보호막이 나와서 그나마 시전시간 긴거였는데 보호막을 어떻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줄 알았는데 방어력 증가네요 그리고 원래 있던 기본적인 상태 이상 저항 20%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음 요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마력 증폭을 그냥 장착하는게 낫겠는데 특화효과 자체에 스킬공격이 20%도 있기 때문에 마력 증폭을 해서 공격력 자폭 늘리는게 이득같아 보입니다 확실히 빙하충격의 모션은 이전에 신속공격 착용했을 때의 모션이랑 똑같이 적용이 잘 되어있네요 제 생각은 그냥 차라리 공격력 증가로 넣어서 빙하 충격 자체에 딜량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건슬링어는 그 평타 모션이 바뀌었죠? 좀더 빨라지게 바뀌었는데. 어, 일단은 원래 공속이 낮아서 그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계정으로는 크게 체감이 안 느껴지네요. 아, 그래도 이 막타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쏘는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미리보기 영상 다 만들고 이제 업로드까지 마쳤을 때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편지 32번째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이제 바로 다음주에 있을 1월 19일 업데이트 예정인 주요 항목들을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월드 루다트라 벌써 와 이거 엄청 빨리 나오네요 이 월드 루다트라가 프리시즌으로 바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자 저번 개발자 편지에 안내드린 것처럼 서버 그룹을 넘어서 서버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필드로 최대 5개의 서버가 랜덤 매칭되는 통합 전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이 새롭게 만들어진 전장에서 이 전투를 통해 몬스터를 처치하고 유리한 버프를 획득하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필드보스를 제압하여 V4의 최고의 실력자를 가려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드 루나트라에서 필드보스와 특수 네임드 제압버프를 획득해 본인의 속한 서버를 유리하게 만드는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월드 루나트라에서 강력한 몬스터를 상대하는 만큼 이전까지 게임 내에서 보여줬던 아이템보다 더 값진 보상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 적혀있네요 일단 어떤 값진 보상인지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요 획득처에 기존의 위선 붕괴 뭐 이런 루나트라 싸우는 거랑 똑같이 일단 완제품 엘튼이 드랍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현재 미리 보여주고 있는 지도상으로는 네임돈 몬스터는 두 마리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격전지역 위에 월드 루나트라라고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매칭된 서버 목록은 이렇게 가운데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다음주에 나올 건가 봅니다 여기서는 그냥 화면 이렇게 뜨고 이런 게 있다만 얘기하고 내용이 없네요. 자두 번째는 이제 영지쟁탈전에 대한 용병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 이 길드는 용봉, 용병을 고용해 영지쟁탈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영지쟁탈전에 참여하고 싶은 길드는 쟁탈전 참가 신청 기간 중에 용병 모집이 가능하며 영지쟁탈전에 참여하지 않는 길드에 속한 제장님들께서는 용병을 모집 중인 길드에 용병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렇죠. 영지 쟁타전을 하고 있는 길드원은 용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지 쟁타전에 참여하지 않는 길드에서만 용병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용병 창이 따로 생기게 되고 어 이렇게 신청 제한해서 뭐 몇만 투력 몇 명을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용병 승리 보상이라고 여기 버튼이 적혀 있는데 오 용병 승리 보상 이것도 어떤 식으로 줄지도 모르겠네요 그 쟁탈전 승리했을 때이 용병한테도 분배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인 같아 보입니다 자 용병 모집은 영지 쟁탈전 입찰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며 영지 쟁탈전에 참여한 용병은 참여 보상 획득이 가능하고 승리 시에는 보상 분배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아 제가 한 말이 맞, 맞았네요 기본적으로 참여 보상이 있고 승리하게 될때 보상 분배 대상으로도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단 용병 출전을 약속하고 쟁탈 전에 미참여 시에는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참여 신청을 해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현황 안에 용병 자체도 초방할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투력의 문이 오거나 혹은 적대, 적대 세력이 용병으로 들어와 해방 놓을 수도 있으니까 캐릭터 이름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별자리 프리셋. 어뭐 PVP 보스 레이드 일반 사냥 등 플레이 상황에 맞춰 별자리를 맞춰 바꾸고 별자리를 바꿔 맞추고 싶었던 대장님들을 위해 용도별로 별자리 세팅 상황에 따라 별자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거 우리 스킬셋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 스킬셋 뭐 사냥용 보스용 이렇게 나눠서 한 것처럼 별자리 자체를 어 어디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탄양용, PVP용 이렇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가장 법령성 있게 잘 사용하는 게올 불셋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 프리셋이 나오게 되면은 저올 불셋만 아닌 다양한 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사냥으로는 불세트하고 바람세트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뭐 사냥용으로 쓰다가 PVP, PVP 전용에는 이제 불세트도 하나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둠 세트 그 다음에 방어를 올려주는 대지 세트 이렇게 여러 가지 세트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만큼 프리셋별로 또프리트 맞춘다고 골드가 어마어마하게 깨지겠죠 뭐 기존에 다 맞추신 분들은 아마 골드가 남아 돌 텐데 그 골드에 사용처가 생기게 되니까 정말 패치 방향이 좋은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는 자동 마력 부여가 생깁니다 그렇죠 한 번씩 터치했었죠 계속 붙을 때까지 이번에 반복 터치, 이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마력 부여하는 편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최고 단계까지 계속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것 같네요 진짜 V4는 이런 자동 기능 정말 잘만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도 이제 효과 목록, 스킬 씬 개선 등 대장님들이 V4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컨텐츠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그 예시로 보여준 게요 스킬셋이네요 확실히 아이콘만 보고 하기에는 꾸준히 해왔던 사람 말고는 조금 알아보기 힘들었죠 기존에 내가 했던 캐릭터 말고는 다른 캐릭터 볼 때도 힘들었고 이제 아예 이렇게 스킬 이름이 이렇게 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스킬 레벨도 같이 표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 그거구나 이게 고급 스킬 이 파란색이 희귀 스킬 보라색은 영웅 스킬 그 다음에 전설 스킬 아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로 현재 착용 중인 게 일반 고급 희귀 영웅까지 어떤 스킬인지 좀더 쉽게 볼수 있도록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 요거 이렇게 나오면은 좀더 스킬셋 어 이런 거 만들기 쉽겠는데 한번 요거 업데이트 될때전 캐릭터 전 캐릭터 스킬 세팅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캐릭터별로 다 제가 구해야 돼서 시간 엄청 걸렸거든요 저도 보기 힘들고 해서 좀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바뀌니까 한번 이거 업데이트 되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외에는 이렇게 추가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까지 총 다섯 가지 다섯 가지라고 봐야겠죠 총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줬네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음 주에 다 등록되는 건가 아마도 요 스킬 개선 이거까지는 아닐 거고 이 자동 마력 부여까지 총 4가지가 다음주에 아마 바로 이 업데이트 패치 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